예, 안녕하십니까. 자, 계속해서 거버너 어셈블리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했던 학습 목표 1단계하고 2단계는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단품과 솔리드웍스의 툴박스 표준품들을 이용해서 메이트 생성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정적인 상황에서 부품과 부품 간의 간섭 탐지, 그리고 여유값 확인까지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3단계하고 4단계, 설계 조건에 따른 부품을 수정하는 방법과 설정, 컨피귤레이션을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설계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예제를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접힐 수도 있고, 이렇게 펼쳐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접혔을 때, 이 사이 각도 값을 최소 20도로 할 거고요. 그리고 많이 펼쳐졌을 때이사이 각도값을 최대 150도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20도에서 150도 그 사이에서 얘가 움직인다는 가정에서 하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얘가 충돌이 발생하는지 안하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렇죠그 충돌이 났다 그러면 이제 개별 단품을 수정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해봤던 간섭탐지나 여유가 확인은 움직이면서 간섭탐지나 여유가 확인을 할수 있나요? 그렇게는 안되죠 정적인 상황에서만 딱한곳 그 순간, 한 순간에서만, 어,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이었고, 그러면 움직이면서 검사를 할 때는 부품 이동 기능을 쓰면 됩니다. 한번 배워보죠. 찍고요. 일단 드래그 방식은 프리 드래그로 하겠습니다. 기본 드래그는 검사를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움직이는 거고요. 충돌 검사를 해보죠. 모든 부품에 대해서 다 충돌 검사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특정한 부품에 대해서만 충돌 검사를 하겠습니다. 이건 삭제하고요. 그래서 이두 개의 부품에 대해서만 충돌 검사를 하겠다. 그리고 충돌 났을 때는 충돌 시 정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여기가 문제겠죠. 한번 드래그 해보죠. 자 일단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선택 취소하고요. 두 개를 잡고요 반드시 끌기 복구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끌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충돌 나면 색깔이 바뀌면서 멈춰버리는 거죠. 충돌시 정지니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색깔이 바뀌면서 멈춰버립니다. 그랬을 때요 각도가 몇 도가 되는지 검사를 해봐야겠죠. 그렇죠? 한번 마우스 오른쪽 도구를 열어보겠습니다. 검사를 해보죠. 면이 이미 선택됐으니까 삭제하고 이면하고 이면 두면 사이에 각도값을 계산해보니까 36.95도입니다. 그 말은 제가 생각했던 설계 조건 20도가 안 된다는 얘기죠. 20도로 한다고 그러면 이걸 더 밑으로 잡아당겨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 부분에서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걸 해결해 달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였고요. 계속해서 한번 보죠. 그럼 많이 접혔을 때는 펼쳐졌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부품 이동하죠. 충돌 검사, 선택 부품, 두 개의 부품을 잡고요. 걸리기 복구한 다음에 제일 많이 펼쳐보자. 그럼 딱 멈췄죠? 이 상황에서 두 개의 면 사이에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이 면과 이면 각도 값이 얼마로 나옵니까? 아, 이 면이 하나 더 잡혔네요. 삭제 해 버리죠. 둘 사이 각어 각도 값이 143.12도로 나오죠. 아, 150도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펼쳐진다 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충돌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런 식의 어떤 검사를 통해서 아 이게 설계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구나. 그럼 만족하려면 당연히 얘는 그냥 봉이니까 이 부분의 홈을 더 안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게 있고요. 충돌 검사에 대해서 좀더 배워보죠. 그래서 충돌 검사라는 선 모든 부품에 대해서 전체 부품에 대해서 충돌 검사를 할 수도 있고 근데 모든 부품 해놓으면 어떻게 되어습니까 이게 지금 볼트하고 너트 다 충돌하기 때문에 이렇게 멈춰지지 않겠, 않겠죠? 움직이지 않 또는 선택한 부품에 대해서만 충돌 검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검사할 부품을 잡아주고 반드시 끌기복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단순 충돌 검사만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체크함으로써 이렇게 면이 하이라이트 된다든지 스피커가 켜져있다 면 삐삐 소리 나겠죠? 그런 옵션들은 밑에서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게 있고요동적검사라고 것은 밀고 넘어가는 거죠. 만약에 앞에서 우리가 음, 이 부품이동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a 란 부품이 가다가 b 란 부품을 만난다. 그럼 어떻게 된다? 충돌검사하면 거기서 그냥 멈춰버리는데 동적검사라면 이걸 이제 실제 현실세계처럼 밀고 가는 거죠. 이게 바로 동적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여유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유값을 체크하고요 여유값 검사를 하는거죠 저는 이 부품하고 이 부품하고 두 부품 사이에 여유값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 일단 끌기 복구하고요 한번 드래그 해보시죠 그러면 아 이게 음, 여유값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어? 이게 지금 100으로 체크되어 있으니까 100보다 100보다 작아지는 순간에 딱 멈춰버리는 거죠 해제하고난 여유값을 한 50범위 안에서 검사를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얘가 당연히 이쪽으로 가면 이제 50보다 크겠지만, 이렇게 내리면 50보다 작아지는 순간, 아이고, <웃음> 더 이상 50이 안 되네요. 그렇죠? 밑에 한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해놓고, 이렇게, 음 하면, 아, 이게 충돌 검사를 기본 드래곤 할까요? 하고, 여기만 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어 이게, 이렇게 되있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50이 딱 되는 순간 멈춰버리는 거죠? 위로 가면 50, 예, 딱 되는 순간 멈춰버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기본드레인 원하시고 여유값 확인해서 실시간적으로 부품과 부품간의 여유값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여러분이 설계하실 때 중요한 기능들입니다. 단순 조립이 문제가 아니에요. 조립은 조금만 배우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내가 원하는 설계 조건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계 내느냐 그게 이제 핵심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이제 일단 검사는 끝났으니까요. 한번 설계 조건에 맞게끔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20도로 한번 세팅을 해보죠. 이거 한번 밖에 껐다가 자, 도어 탭은 일단 꺼버리죠. 자, 메이트를 걸겠습니다. 각도 메이트를 걸죠. 20도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면이랑 이 면이랑 사이 각도 값을 20도로 한번 걸어보죠. 이면 있죠. 어, 죄송합니다. 각도 삭제를 하고요 이면하고 이면 두면 사이에 각도 값을 한번 측정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뭔가가 조금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죠? 예. 자 뒤집기 하겠습니다. 뒤집기 아 이거 아닌가요? 예, 요거로 하겠습니다. 조금 에러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시작을 해보죠. 저장을 하고요. 한번 측정을 해보죠. 메이트. 각도 메이트를 주겠습니다. 20도를 하고요. 엔터. 면을 잡는데, 저는 일단은 요 면을 먼저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쪽에 있는 요 면을 잡죠. 자, 그렇게 하고, 20도 잡았더니 어디가 20도입니까? 사실 여기가 20도 되어버리죠. 여기가.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축을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이제 어, 되는 거니까 이쪽을 잡아주죠 예측을 기준으로 해서 저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20도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를 20도 이렇게 잡아주면 20도가 되겠죠 아 이것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자요 상태가 지금 현재 20도 상태입니다 그렇죠 일단 오케이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죠 그러면 20도랑 메이터 걸렸어요 메이터 걸렸는데 그럼 20도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부품간에충돌 나는지를 봐야겠죠. 당연히 충돌 나고 있을 겁니다. 그냥 시각적으로만 단순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보기 방식을 실선으로 해보시죠. 그럼 이만큼 이제 먹어들고 뭐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간수탐지에서 간단하게 어, 얘는 삭제해버리고요. 이 부품과 두 개의 부품을 잡고 계산하면 이만큼이 이제 간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보기 방식을 원래 <웃음> 실선으로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놓고요. 간섭지 삭제하고요. 이두 개의 부품만 계산하겠다. 하면 되는 겁니다. 간섭 난 걸이 이만큼 간섭이 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체결 부품 보이는 거는 밑에 제가 체결 부품 폴더를 체크해서 걸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느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얘를 별도로 열어서 별도로 열어 가지고 이 부분을 아니, 여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수정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아 이게 또 얼마만큼 지수를 수정해야 될지 모르겠죠. 자 이런 상황이면 어셈블리 내에서 바로 수정하는 게 좋음이 될것 같습니다. 이 파트가 예정 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어셈블리 내에서 파트 편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실시간적으로 보면서 작업하는 겁니다. 이거 누르시고요. 피쳐 내려오겠죠. 방향은 이 방향으로 보정 이만큼 이 이제 충돌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같은 경우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뭐 제가 이해하겠죠 스케치 요 부분이 스케치 5번 있죠 얘가 지금 너무 작아서 그렇습니다 자, 음, 스케치 편집하죠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좀 작아서는 겁니다 35를 저는 일단 치수 어, 지우셔도 되고 아니면 인스턴스 2D가 켜져 있다그러면 얘를 찍으면 이렇게 파란 점이 보일 겁니다 얘를 실시간적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어, 반대로 가겠네요 드래가셔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아 이만큼 내려오면 이제 충돌이 나지 않겠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더블클릭 한 다음에 이 값을 저는 70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하고 빠져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형상이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바뀌었는데 밑에 있는 안에 있는 홈은 아직 안 바뀌었죠. 그래서 돌출컷 얘 있죠. 이 스케치 얘도 이제 스케치 편집에 들어와서 얘를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40있죠. 요 치수가 문제라는 얘기죠. 예, 찍고 찍 드래그해서 반대로가 아, 있네요. 이렇게 쭉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70 정도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고 다시 나오면 아 이제부터는 부품과 20도라는 조건 하에서 본다 그러면 부품과 부품 간에 이제 충돌이 나나요? 안나고 있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수정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볼까요? 예. 네. 살짝 이제 벗어나 있죠? 네. 이런 개념들이 중요합니다. 예, 단품 설정이 이제 끝났으니까 순위이 끝났으니까 다시 어셈블리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항목 수축도 하고요. 반드시 수정했으면 모두 저장 한번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자 20도일 때는 이제 충돌이 안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한 차원에서 칸수탐지 할까요? 이거는 삭제하고요. 항상 어셈블리가 항상 잡힌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만 자 두개의 부품을 선택하고 계산하면 간섭 없다 이 뜨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150도일 때 이게 간섭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메이트에서 각도에서 그래서 그렇죠? 피처편집 매도 요거를 이제 150도로 하겠습니다 요렇게요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해놓고 둘 사이에 간, 당연히 뭐 시각적으로 는간섭이 나지 않는데 그래도 두 개의 부품을 찍고 계산 아, 간섭 없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자 이렇게 해서 제 3단계가 이제 설계 조건 20도와 150도 사이에 어, 움직여 봤을 때 이게 간섭이 발생하지 않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을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특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 하고 싶다 한목 수축할까요 하고 싶다 그러면 예, 각도 및그 각도 한도를 주시면 됩니다 이 각도는 정적인 각도죠 얘를 일단 기넉제 해놓고요. 그 다음에 메이트 중에서 고급 메이트 해보면 기본 메이트 말고요. 고급 메이트 해보면 거리 한도 또는 각도 한도가 있습니다. 각도 한도를 잡아보죠. 똑같이 이면 잡고요. 그 다음에 이 면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축은 어디로 잡은 게 좋겠죠? 예, 참조축에다가 이 기둥이 있죠? 얘를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요. 뭐요 아래 면을 잡죠. 그래서 현재 각도를 뭐 대충 뭐한 50도로 보죠. 보고 저는 최대 150도에서 20도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하겠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움직여 보면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겠죠 내려오면 20도에서 멈춰버리는 거고요. 쭉 가면 150도에서 멈추는 겁니다. 그 각도 범위 한도 내에서 움직이는 거죠. 물론 이 거리를 생각하셔야죠. 이 거리가 특정 거리 범위 내에서 움직이게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메이트에서 여러분이 고급 메이트에서 거리 안도 메이트 요걸 주면 되는 겁니다. 초기값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자 요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이 설계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설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어뭐 설정 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용도 상용합니다 사실은 이컨피그레이션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런것들 이제 여러분이 꼭 솔리드웍스 배우시는 분이라면 한번쯤 은 설정과 그리고 이 디자인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설계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이제 실무에서 어, 도움이 되세요 자, 그러면 만약 이렇게 생각해보죠 설정을 만드는데 저는 20도 짜리 설정하나 그리고 150도 150도짜리 설정하나 두개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설정을 하는데요. 어, 메이트 중에서요. 제가 아까 전에 여기 각도를 죽여놨죠. 각도한도는 일단은 기넉지 해버리고요. 이 각도를 살리겠습니다. 각도. 요거를 이제 음, 20도, 150도 그거를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보죠. 설정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설정은 기본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속성이 들어오죠. 그런 다음에, 자, 앵글, 3 20도. 이렇게 하죠. 어, 요 이름 그대로 쓰겠습니다. 쓰고요. BOM, 나중에 도면에 이제 표시할 때이걸 쓰겠다는 얘기죠. 자, 사용자 정의 속성도 지정할 수 있고요. 저는 BOM에서는 설정명이 뜨게끔 하겠습니다. 설정명. 이런 뭐 부분들은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기가 좀 거시기 합니다. <웃음> 그래서 좀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꼭 한번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OK 누르면 설정 이 하나 만들어졌죠? 이 최상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새 설정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앵글 150도 하죠? 요 이름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 쓰겠습니다. OK 하죠? 그럼 두 개의 설정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더블 클릭하면 현재 설정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고요. 물론 설정 밑에다가 또 다른 세, 어, 파생 설정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 이런 것들은 이제 음, 실제로 그, 뭐라 해야 되나 이거 뭐, 저, 저거 있었죠? 도구에 보시면 이거 있죠 이거요 어디있나 있네 이거, 이거 있죠 이거 설계변수 테이블 엑셀하고 연동해서 이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도구 탔죠 자 그러면 어, 지금 뭐 아무리 더블 클릭해도 150도 안되고 20도 안되죠 자 이렇게 두 개의 설정을 만든 다음에 여기, 메이트 있죠? 여기 오셔가지고, 각도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어, 피처 설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요거 누른 겁니다. 그러니까 설정이랑 우선 치수 단위에 설정하실 수도 있고, 피처 단위에 설정할 수도 있고, 부품 단위에서 설정하실 수도 있고, 설정도 여러 레벨에서 하실 수 있는데, 현재 단계는 요것도 하나의 어떤 피처이기 때문에 피처 설정에 들어오죠. 자, 억제할 거냐, 억제하지 않을 거냐. 억제하면 안 되겠죠? 예, 그 대신, 어, 치수, 없는데요? 요거 화살표 눌러보시죠 그럼 D1이라고 있을겁니다 얘가 내부적으로 빈공간을 클릭하세요 그럼 이렇게 보이죠 150도일 때는 150도로 그러면 음, 더블클릭해서 여기는 20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확인 누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까요 20도일 때는 이렇게 보이는 거고 150도일 때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두 개의 설정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물론 이런 설정하고 표시 상태하고 또 연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20대일 때는 다른 때깔로 보이고 150대일 때는 또 다른 때깔로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음, 만드실 수 있겠죠. 뭐 이런, 이렇게 런이 만들어 놓은 는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 도면 하실 때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일단 컨트롤에서 저장을 하죠.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새 파일 누르고요. 어, 여기서 바로 그냥 도면 작성 해보죠. 도면 들어오죠. 어, A2, 중, A2 정도로 하죠. 그러면 뭐등각부 여기 정면을 하나 가져올까요 네, 가져오면 첫번째는 20도 설정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음, 색깔 요거로 볼까요 아, 일단 이건 아니죠 예스키 예 누르고 예 찍은 다음에 설정 20도로 보는 겁니다 요거 누르고요 아, 150도로 보고 싶다면 150도 누르면 되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도면에서도 쓸 수도 있고요 저는 20도에서 150도 사이에 왔다갔다 왔다 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것이 어셈블리에서만 쓰는 겁니다 찍고 보조 위치도 에서 기존 설정 150도를 잡아주면 OK 누르면 이런 식으로 동시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아 이게 지금 이 범위 내에서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확인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자 이렇게 해서 써고요. 자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어셈블리를 만들어 볼까요? 그냥 새 파일에서 어셈블리 만들어 보죠. 어셈블리 했다. 그러면 저는 커버너가 하나만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개가 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져오는데요. 어디 있죠 우리가, 어, 아, 부너 이미 만든데도 어, 어셈블리가 안 보이는데요? 그러 마우스 오른쪽, 보기 새로 고침, 아니면 F5키, 여기 한번 찍으시고 F5키 누르시면 됩니다. 얘를 한번 끌어다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겁니다. 20도짜리 하나 가져오고, 그렇죠 또는, 여셔가지고 또 가져오면서, 이번에는 150도짜리 하나 가져오고. 여러분이 표준품, 툴박스에 있는 표준품들을 이렇게 끌어다 갖다 놓으면 가끔씩 이런 설정 대화 상자가 뜨게 됩니다. 그 이유가 내부적으로 컴피터레이션을만들어놨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자, 전체적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라는 것물흐르듯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음, 좋은 제품 설계가 되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 어, 생각했던 학습 목표 그러니까 단품을, 단품과 툴박스를 이용해서 메이트 설정을 해봤고요. 그런 정적인 상황에서 간섭탐지, 여유지확인 해봤고 그리고 실제로 동쪽으로 움직이면서 간섭탐지 여유값 확인을 통해서 설계 조건이 부합되는지 안되는지 를 확인하고 그 설계 조건에 맞춰가지고 각 단품들을 수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된 거를 가지고 이제 도면이란지 기타 향후 작업을 쓸수 있도록 컨피그레이션 간단한 설정까지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1년의 과정들을 여러분이 꼭 한번 완성을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